안녕하십니까 은평뉴스의 앵커 박주민입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박주민 의원이 더 새로운 은평이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었는데요. 그 공약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전력초 역세권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박주민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박주민 리포터. 예, 안녕하십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박주민 리포터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여러가지 좋은 소식을 좀 전달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어 박주민 의원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부경전철 관련된 소식입니다 서부경전철은 그 사이에 어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6월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최종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것만 남은 단계고요 이 2023년부터는 공사에 착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8년에는 공사를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민 의원이 제안했던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였던 서부경전철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라 소식을 현장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기쁜 소식이군요. 그러면 서부경전철이 완공된다면 얼마나 빨라지는 것이죠? 예, 이 서부 경전철이 완공이 되게 되면 세전역에서 서울대 입구까지 연결되게 되는데요. 세전역에서 신촌까지는 23분 걸리던 것이 8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고 세전역에서 노량진까지는 31분 걸리던 것이 15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통편의를 지역 주민들이 누리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렇게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상 박주민이었습니다. 네 박주민 리포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약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주민 의원의 공약 중에 가장 새롭고 또 주민들의 찬성 의견도 많았던 것이 바로 녹본천 복원 공약이었죠. 근 30년간 도로에 덮여 있었던 녹본천을 복원하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박주민 리포터 예 저는 지금 녹본천 복원이 예상되는 평화공원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지난 4월에 박주민 의원이 선거에 출마했을 때내세웠던 공약 중에 하나가 아, 녹본천 복원이었는데요 이 녹본천 복원과 관련돼서 최근에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고 그 미팅 결과 굉장히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래서 곧 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현장에서 박시민 리포터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소식 들어오는 대로 은평뉴스에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은평 서울혁신파크에 서울시립대와 서울연구원 유치를 성공한 데 이어서 주민들이 바라는 혁신파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혁신파크에 물놀이 시설을 갖춘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공약도 내놓았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주민 리포터 예, 저는 혁신파크 현장에 나와 있는 박주민 리포터입니다. 아, 이곳은 이미 서울시립대 그리고 글로벌 오픈 캠퍼스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이전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전 과정에서 이곳 주민들과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공간으로 박주민 의원이 구성하겠다라고 지난 4월 선거시에 밝혔었는데요. 그 진행과정 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나가는 시민분들이 계신데 시민분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박주민이라고 하는데요. 딸 나이 아빠예요. 저는 딸을 키우면서 좀 아이들이 편하게 놀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가 컸을 때를 생각하면 은 아이가 가서 책도 읽고 할수 있는 도서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공간이 꼭 여기에 어 시립대 등이 이전될 때 반영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리포터님 저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혹시 어디 박치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에는 어 서울시립대 그리고 서울연구원 글로벌 오픈 캠퍼스 라고 하는 글로벌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어 시민분들이 요구하시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가 들어오면서 어, 저층구에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저쪽 뒤편에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 아까 시민분들께서 어, 어린이들이 놀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될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국유지를 일부 매입해야 되는데 국유지 매입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바로 매입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근 박주민 의원과의 면담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은평구 발전과 관련된 박주민 의원의 공약 진행 상황을 현장에서 전해드린 박주민 리포터였습니다. 와, 도서관까지 들어온다니 참 기쁜 소식입니다. 박주민 리포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이렇게 박주민 의원의 굵직한 공약 체크해봤는데요. 그동안 은평을 위해 부지런히 뛰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은평 주민들께 선물같은 소식이었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마냥 크게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추석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덕담을 나누며 풍성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